절의 수 절이 뭐예요? 이게 절이죠. 주어 동사 나와있어요. 무조건. 목적어에 뭐가 나와있다? 어, 주어 동사가 나와있다. 이게 절의 수동태. 절의 수 자, 기본형은 뭐니? 기본형, 절의 수동태 기본형부터 들어갑니다. 봐 봐요. 주어. 알았지? 원. 동사. 원. 뭐, 한글에 써야 이거 쓰니까 좀적이 <웃음> 아니, 괜찮지? 어. 그 다음. 자, 어. 목적어. 네. 됐죠, 됐죠. 자 이제. 자, 그런데, 그런데, 요 목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예요 목적어가 될까요? 다시. 다시 쓸 거면. 쓸게. 네. 주어 2, 동사 2. 뭐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지 상관없어요. 이게 뭐예요? 목적어 1.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바꿔을까 바꾸실까? 어떻게 바꿔을까 예문 같이 갈까? 예문 같이 하면 훨씬 더 빠르겠지? 이제 어 이번 형태 저예수 형태 능동이야. 능동태 하나 했다 예문 된다. 여건 뭘로 바꿔요? 예문 어머나 빨리. 예문 응? 아까 막 미리 보도 썼었잖아요. 어 그녀는. 일반적으로 숙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체로 하자는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하잘, 얼마?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is 자 네, 하나 더쓸 거예요. was brave. 자, brave 시는 용감했다고. 아 지금 용감하지 않은 거야. 과거에 아, 용감했어. 지금은 뭐야? 모르는 거지. 아고 있는 용감해졌으시고 이거는 뭐야? 지금이 용감하다고 대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시계를 달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분석합니다. 이게 뭐죠? 여기 뭐예요? 조원. 여기 뭐니? 동사원 이게 뭐니? 목적어원.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 다시 주어 투가 있고 동사 투가 있단 말이야. 끝.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수동태로 바꾼다. 알겠어? 수동태 1이 나온다. 수동태 1이야 이 구조에서 쏙대 이런 이거야. 봐봐. 어? 그대로 온 거야, 이게. 이게 목적 원인요 이게 왔어. 자, 여기 뭐야? 이제, 플러스, 이 플러스 PP. 플러스. 이때 PP는 뭐야? 어, 동사원의 PP형이야. 그리고 원하는 게, 플러스, 마이, 주어 원이야. 자, 이게 목적표. 이 구조. 됐냐고. 어. 맞치내 속도를 못 쫓아오면 내가 조금 쉬어가는 속도는 없어요. 사 이제 시간을 주는 거지, 이거. 되니? 되니? 이거 앵무 바꿀 거고요. 안 바꾸고 그대로, 구조부터 하나 할게요. 수동태, 투. 자, 어떤 형태? 자, 요거를, 요 자리에 가조를 씁니다. 가조이트를 씁니다. 다조 형, 왜겠했어요 왜? 이거 지금 주어절이잖아. 배절이 주어고, BTP 나온 거 아니야. 가죽을 네. 써줘. 왜? 언밸런스. 언밸런스라고. 너무 길잖아. 주부가. 그치? 대쪽이잖아. 이게 가구수인데? 아니지. 대발이 이만하고, 몸통 이만하고, 다리 짧아. 이 가구수지. 언밸런스라고. 그래서 가죽습니다 어떻게 써줬냐? 자, 아 이게 1 플러스, 2피.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바이 플러스 요거는 보통 이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온다? 어, 대쪽도또 나와. 네. 주어 2, 플러스, 동사 2 이게 뭐야? 이제? 진주어가 되는거지 뒷편지, 이런 형태가 소동때 투여 보이니보이 여기까지 이문답니다 여기까지 자, 들어갈게요 네. 같이 이하면서 와야 되죠 특이한 목적이 돼서 안돼 이걸 바꿀게요 이형태 바꿀게요 빨리 해봐. 이렇게 바꿔 그대로 숙여 네 그대로 쭉 와야 되죠? 어. 이즈, 워즈, 브레이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주어잖아, 여기. 업가 왔어. 그럼 저기 뭐가 되야 되지? 수능태가 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수능태가 돼야돼 여기 신계 뭐야? 현재. 자, 대절이 주어질 는다 주책이 해테 이즈, 세드가 돼야 되니까. 네네, 미 그리고 바이델바이델이 신기한 거아닙니 이런 문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가조 이트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조 이트. 넣고 나머지 셔야 돼요. It is, said 다이제도 생각했으니까안 쓸게요. 그리고 대절 들어가서 뭐 씁니까? 가장 그 다음에 이즈나 아니면 시제에가거일때 Was 그리고 브레이브까지 완성! 자 마지막 패턴 봐. 수동태 3 절여수동태 절여수동태 하이라이기야. 수동태 3 3에다가 이제 PD 하나도 하지 말고 여기 봐. 수동태 수비에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습니다 자, 잘 봐. 아까, 아까, 저 위에서 수동태를 만들어서 여기 왔어. 그럼 여기를 분석해보고 여기 왔어. 맞지? 자, 가주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수동태 3가 완성되냐면, 바로 진주어 절속에 있는 주인집아들 S2를 뺍니다. 이거 2를뺀거야요 얘를 뺐어요. 얘를 빼면 뺐어. 주가 나가니까 더 이상 절이 아니야. 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얘만 빠져 나왔어. 빠져 나온 다음에 어떻게 여워지니 봐봐. 어떻게 해? 똑같아이 자리에 온 거야. S2가 열 자에 온 거야. 안 변해. 어? 아? 어, 이다 동사 원에서온 거라고. 안 변해. 발구생이잖안 써도 되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다음이 중에 동사 투가 없지. 어떻게? 투투 되다. 동사투가 바뀌는데, 이 동사투가, 부풀어서, 뭐, 어, 안녕, 우로 바뀔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뭐면 알겠지만, 시제가 다르잖아요. 아, 시제가 아. 알겠어? 이렇게 바뀝니다. 또는, 어떻게 바뀌까 투, 해복 이씨, 투, 해복 PP로 바꿀 수도 있어. 다음에, 어, 끝. 그럼 이얘 예문을 발견해봐. 얘들 예문. 이걸 가지고, 뭐를 뺀 거야? 이걸 빼야지, 요거. 어, 아, 주어 툴 뺀다. 하장을 주어로 해줬습니다. 화장. 그 다음에, 하장이 어디 온 거야? 여기 온 거야. 이트짜리, 가조짜리. 진지오졸수개 진지오절수개 주어가 가조짜리 온 거란 말이야. 진지오절수개 주어 봐. 주인집 아들이 온 거야. 그래서, 하장 is sad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써주는데, 봐봐. 이즈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투비가 되겠죠. 워즈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어다 시제가 앞서니까? 그 때는 투에브 빈이 되는 거야. 투에브 빈. 그 다음에 브레이브. 끝. 해봐, 이제 요거 해석한다. 위에 건뭐 너무 쉬운데 어, 타잔이 말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중대을 옥사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어, 요건 그냥 어차피 데이스에이였던 거야. 사람들은 말하는데 타잔이 뭐 한다고? 오, 뭐 뭐라고? 용감하다고? 또는 용감했다고. 아, 용감했다고. 알겠어? 이렇게 가요. 별 중요한 단점. e s 세 데이세에이데스로 시작했던 거잖아.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이라이트. 자, 메모하시고, 이제 개념 정리했으니까 직접 예문 하나씩 들었잖아. 네.